진천수열이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차례대로 더해서 네. 얻어진 수열을 이야기해요. 아 네. 음 그럼 어... 어떤 수를 더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셨죠? 어? 네. 아 네네. 네. 그러면,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게더 이해가 네. 빠를 것 같은데. 네.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, 일정한 수라고 했는데, 여기서 네. 일정한 수가 제일 중요한데, 만약에, 뭐, 네. 여기 1, 3, 5, 7,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네. 어? <웃음> 여기를, 첫 번째 항이라고 할게요. 네. 그리고 여기 3은 두번째 향, 5는 뭐세 번째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는데 여기 네. 1이 1에서 3으로 갈때 네. 아, 여기서 3에서 5로 갈 때랑 이런 네. 식으로 계속 하는데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